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힙턴에 관한 내용을 한번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의자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할때 추가적인 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공의 탄도를 위해서 필수 동작인 바로 힙턴인데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할때 팔로 그리고 클럽으로 스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몸이 클럽과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할수 한다고 볼수 있는 힘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자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자 셋업들은 양쪽 힙이 지금 뒤에 있는 의자에 다 붙어있죠 자,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힙은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은 붙어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허리를 아주 0도로 가만히 안 움직이지는 않고 약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힙은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떨어지게 되고 오른쪽 힙은 아주 자연스럽게 의자에 그대로 붙어있게 돼요. 자 만약에 이때 오른쪽까지 같이 떨어진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때 왼쪽 어깨만 지나치게 회전을 하면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야지 이렇게 제자리에서 내가 스윙을 할수 있지 오른쪽 어깨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만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앞으로 덤벼지는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양쪽 엉덩이가 둘다 의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약간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최대한 오른쪽 힙은 의자에 계속 붙어있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백스윙으로 올라가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 클럽이 공쪽으로 쭉 과감하게 펴지고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혹은 옆쪽으로 끌고 들어오게 될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서 허리를 빠르게 틀어주면서 추가적인 스피드 추가적인 비거리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빠르게 틀어줄 때 오른쪽을 이용해 서리를 틀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것처럼 양쪽 엉덩이가 둘다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동작이냐 아주 자연스럽게 공쪽으로 다가가겠죠 우리가 흔히 덤벼친다 라고 얘기하고 덮어친다 라고 얘기하죠 공과 나와의 간격은 시작할 때 정해져 있어요 이 간격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들어와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게 가장 공을 스위 스팟에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공간보다 가까워진다면 안쪽에 맞으면서 생크의 위험성이 있고 공간보다 멀어진다면 공이 토우쪽에 맞으면서 공이 굉장히 힘없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공쪽에 이렇게 숙여지게 된다면 뒷땅의 위험성이 있고 몸이 펴진다면 탑볼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만큼 나와 공과의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나의 왼쪽 엉덩이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의자의 위치로 돌아오면서 클럽을 공쪽으로 보내주신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의 엉덩이의 위치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약간의 추가적인 공간을 더 만들거나 더 빠른 레깅과 클럽 스피드를 위해서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약간 더 뒤로 이렇게 의자를 밀어내면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발 뒤꿈치 선상으로 전달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른 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나의 힙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자, 셋업 때의 위치는 왼발 안쪽 선상이거나 혹은 왼발 바깥쪽 선상보다 무조건 안쪽이에요 내 셋업이 나의 골반의 넓이보다 좁지 않은 이상은 내 골반의 위치, 힙의 위치는 무조건 안쪽 선상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됐다면 다운스윙을 들어올 때자 왼쪽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절대 이 선상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선상 바깥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스윙이라는 동작이에요. 골반이 발 밖으로 나가면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면서 컨택이 들어갈 때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발이 제대로 지탱을 못해주고 있어요. 자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넘어갈 때 왼발이 들려주는 거는 충분한 체중이 이동을 했다는 뜻이지만 임팩트 전에 이렇게 왼발이 들린다는 거는 충분한 체중이 임팩트 이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체중은 오히려 우리가 흘려보내는 체중이지 공에 전달이 되는 체중이 아니에요그러기 때문에 항상 안쪽에 잡아주신 상태에서 왼쪽 힙을 뒤쪽에 맞춰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무릎이 가볍게 펴지고 있죠 자 왼무릎이 펴지면서 회전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엉덩이가 왼발 위에 올라와 있게 돼요 왼발의 안쪽에 있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뒷땅이 나거나 혹은 컨택이 정확하게 나도 공이 높게 뜨겠죠. 왼발의 바깥쪽으로 넘어간다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눌러치는 공을 치기 때문에 컨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왼발 윗선상에내 왼쪽 엉덩이를 올려주시면서 회전을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힙턴과 함께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쉽게 거리가 많이 나는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힙턴을 할 때도 단순히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힙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냐 그리고 언제 가야 되냐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힙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긴 비거리를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